를 다시 꺼냈어요. 이제 이거를 다시 조립해 볼게요. 들어가지고 촘촘하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제 트리에 장식들을 해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퐁퐁이 아 이게 퐁퐁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떨어뜨려서 사용할게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거는 달 모양 대망의 마지막, 별달기! 아직 이거 전구 불키기 전이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하나씩 뜯으려고 구매한 캘린더들이에요 아직 하나가 더안 왔는데 이것도 놓을 장소를 정해야 돼 가지고 한번 정해볼게요 이거 뜯는 영상도 올릴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기 트리 옆에다가 두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지저분해진 것들 좀 치울게요 또 하나 배송이 오면 그것도 여기 위에 올려놔야되는데 뭔가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두개를 이렇게 놓고 하나는 배송 오면 그때 생각하려고요 이제 요거 크리스마스 인형 가랜드 빨간색이랑 회색을 구매했는데 이거 달아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너무 귀엽죠? 산타랑 인형. 빨라지고 한번더 누르면 그냥 멈춰있는 불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노래도 나와요 한번 불도 꺼볼게요 너무 예쁘죠 짠 그리고 이거는 겨울왕국 2 영화 볼때 영화관에서 구매한 올라프 인형. 이것도 침대 옆에다가 놔줄 거예요. 이거 티를 마시면서 조금 쉴 거예요. 오렌지 자몽 블랙티. 이렇게 진짜로 안에 자몽 말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캘린더랑 향초만 있는 게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좋아 좀 빼주려고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의자 위에 올려놨던 건데 이걸 사용해서 눈처럼 느낌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건데 프라그란제의 향초들이에요 일단 디자인이 심플하고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향초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음. 약간 피존냄새?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요. 음 좋은데요? 이것도 향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